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렌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이죠 렌즈 리뷰는 네, 그래서 이 렌즈를 구매한 지는 사실 조금 됐는데요 어, 제가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영상도 제작하고 한다고 연말 딱 지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이 렌즈는 바로 소니의 네이티브 렌즈 24240 입니다 24mm부터 240mm 까지의 화각을 책임지는 슈퍼줌 렌즈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네, 그리고 조리개는 가변조리개로 3.5에서 6.3의 가변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 일단 제가 이번에 연말에 공연이 하나 있었는데 공연 때 약간 줌 렌즈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애기 유령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애기 유령 말고 한 대가 더 필요해 가지고 어떤 걸 구입을 할까 이번에 그냥 금령을 살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24240이라는 렌즈가 있더라고요 네이티브에 그래서 어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왜냐면은 어, 나중에, 뭐 다용도로 사용도 할수 있고, 뭐, 여행 갈 때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알아봐서 구입을, 중고로 구입을 하고 테스트 한 다음에 하여튼 이 렌즈 사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슈퍼줌 렌즈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슈퍼 줌 렌즈라고 우리가 예전에 DSLR 한창 붐이었을 때 유럽이나 해외로 많은 분들이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DSLR 기본형과 함께 슈퍼 줌 렌즈 하나 가져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슈퍼 줌 렌즈라고 뭐 18-200, 18-300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음, 그 당시에는 사진이 주 컨텐츠였기 때문에 조리개가 가변이어도 큰 상관없이 나는 유럽의 멋있는 풍경 그래서 조리개를 조여서 찍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게 그런 렌즈들을 가져갔는데 이제 영상으로 컨텐츠들이 많이 옮겨진 지금은 아무래도 조리개가 가변이거나 아니면 조리개가 너무 어둡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컨텐츠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슈퍼줌 렌즈라는 게 그거 말고도 뭐 나는 올인원 렌즈 하나만 가지고 다 광각도 찍고 망원도 찍고 표준화각 다 찍고 싶어 조리개는 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이티브 렌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은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테스트해본 결과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렌즈가 전체적인 화각을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렌즈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렌즈가 없을 것 같습니다. 240mm, 네, 지금이 150mm, 150mm, 네, 지금이 100mm입니다. 100mm, 70mm, 70mm고요. 50mm, 50mm. 35mm, 35mm 고요 네, 24mm, 24mm 화각입니다 24mm 부터 240mm 까지 못뭐 찍을 게 없죠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다용도로 사용을 한다 취미용으로만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장점은 이 렌즈가 가성비 렌즈라는 거예요 네, 이 렌즈의 출시 가격은 1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오픈마켓가로 80만 원대면 새 제품을 살수 있고 그리고 60만 원 면 중고제품도 구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60만원대 중고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소니의 레이티브 렌즈를 이렇게 6 0만원대 슈퍼 줌 렌즈를 사용한다? 뭐 이런 렌즈 많이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렌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OSS, 손떨림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mm 넘는 망원에서 특히 OSS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 찍게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렌즈라고 할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장점은 이 렌즈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길거나 이러면은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크게 길이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다음 장점은 이 렌즈도 리니어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렌즈가 꽤 초창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어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저소음으로 AF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렌즈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렌즈일까요?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초점 거리입니다 이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는 50cm예요 10cm대 그리고 20cm 초반대 요정도에 많은 렌즈들이 초점 거리가 나오는데 이 렌즈는 50cm면 이게 테이블에서도 찍기가 사실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약간 테이블 카페렌즈라고 하기에도 조금 떨어져서 찍어야 되는 그러면 여행용 렌즈인데 약간 떨어져서 찍게 되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좀 표현하기가 조금 번거롭겠죠 그래서 그런 점의 단점이 저는 사용하면서 아 이거 초점거리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렌즈의 AF 입니다 제가 요즘 최신의 렌즈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나온 세대 렌즈보다는 약간 좀 느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특히 동영상에서 뭔가 확연하게 느린 건 아닌데 뭔가 살짝씩 느리다는 느낌 있죠 약간 뭐 기본 디폴트 값이 1이라면 얘는 한 0.8 그 정도의 속도로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최신의 바디, 뭐 알파7S3, 알파7 마크4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씩 조금은 느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사용하기 나쁜거나 뭐 전혀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느리다고 해도 네이티브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요즘의 렌즈에 비해서 약간 느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 렌즈가 조금 무겁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속 재질이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와요 이게 코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변에 저가용 렌즈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게 싫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무게가 살짝 무겁다? 그건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아쉬운 건아무래도 심도입니다 가변조리개가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도 표현에서 아무래도 뭐 2.8 고정이라던가 4.0 고정보다는 아무래도 망원 부분에서 심도가 저는 화각이 약간 심도도 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차이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화각에서 주는 심도 표현 정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쓰실 분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4240 렌즈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 봤어요 그리고 혹시 이 렌즈를 중고나 새 제품을 구입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 렌즈 구입하시고 나서 꼭 업그레이드를 한번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네, 버전 2라고 나와있죠 중고로 사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중고로 구입하고 처음 최초 구입자분이 업그레이드를 안하셨더라고요 버전 2 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를 꼭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을 거예요네 그러면 오늘은 소니 24240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만간 또 다른 제품 리뷰 리뷰들을 좀 올릴 거예요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였고 저는 이칸트 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